불러봐 준이야준이야 a 왜대답 i a Sonia. s 이 n i 아 s 아, n i a Sonia. Sonia. Sonia. s o n i 손보 옆에 붙어가지고 있는 거봐안 어? 아 뭐야? 관식 그러려고. 우리들 관심. 관식병이 다 있어가지고.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어, 꾹꾹이 한다. 망구 꾹꾹이. 해. 응. 오빠. 내 손에 꾹꾹이 해줘. 엄마 지금 망구 꾹꾹이에요. 왜 그러는 거야? 기분 좋아서. 뭐야 뭐야 에이 너가 <웃음> 어, 누웠어, 아이고, <웃음> 약간 점토빛 듯이 만드어 <웃음> 좋대. 야, 엄청 잘먹는다 어..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례야려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어, 아니, 너다는좀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야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망고 낑새가 이상하니까 일찍 달려가는 거 봐라 죽는 거 같으니까 기다려 기다려 아좀 이따 줄게 아이고, 손톱도 드러내버렸어 어이구, 어이구. <웃음> 아니야, 매달려 야, 이렇게 친해졌는데 이거 기억할까? 우리 다음에 오면은 태규? 준이가? 기억하지 않을까? 아유 우리 태규 이제 내일 가네 아유 6박 7일이 이렇게 짧아 네아무거 별로 안 먹고 싶니? 망고 뭘일어내네지먹으려고한 마리씩 줘야 돼 그래서 그릇에 떠줘야 돼 어유 물어가마 한 마리씩 줘야 돼 너네 이제 오빠 오늘, 오늘, 오늘, 데 이제 내일, 내일 낮에 잠일 보고 얘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아늘 오늘, 오 할지 말 오늘, 오늘, 오늘, 오구오났다얘 구멍나 늘오 구멍 나. <웃음> 구멍 나늘오나오네 아빠 오도 그렇게 구멍 난 거야. 아빠서는 <웃음> <웃음> 구멍. 아빠 아직도 구멍 나고 씻 거만 여기 구멍 난데. 나손 떼. 망고도 줘. 아 돌아가면서 주고 있어. 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인데 먹는 시간이? 구멍도 나네아 너왜안 먹어 자꾸? 망고 슬슬 앞으로 오는 거 봐. 일로 일로 망고. 망고야 일로 와봐. 몰라, 그래. 몰라 몰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어왜 공을 몇번 내는 거야? 아유. 예, <목소리> 전얘 오빠가 놀아주도 으르릉하나? 한번 잡혀봐 Oh, 와. 우안 <웃음> 망가졌네. 게 물었네. <웃음> <오. 웃음> 화났어. 예. 예, 한번 잡히면 우르릉한다. 어. <웃음> 제롱보죠 <웃음> 귀여워 아어휴어휴어휴어휴어어어어어 어이구 어. <웃음> <웃음> 물구지? 혼자서 막 물구 들어가 어? 어. 어 야아털 꼽은 줄알는데아니구 <웃음> <웃음> 뭐하냐 얘 뭐지?